아직 아무도 안 들어오고 안 해요. 이분, 김정민. 아, 진짜로. 어. 대박 안녕하세요. 내가 댓글을 다볼 수가 있는 건가? 아, 형우 씨랑 있나 봐요? 네, 형우 작업실에서 지금 라이브를 켜 봤어요. 조격중이냐고요 조격 왜? 무엇 때문에? 이게 뒤에 있는 거. 아, 이게 아까 싸우는 녹음실이에요 여러분. 조격이라니요. 여기가 어, 정정이 어, 잘생긴 형우 님좀 잠깐 보셨고요. 굉장히 좋은 스튜디오예요. 네, 엄청 좋아요. 엄청나게 되게 넓고. <웃음> 서포트 보내기 테스트입니다. 된다. 뭐야? 데, 이게 뭐요? 예나 이제 그거 이거 되나 되나봐요. 슈퍼챗. 이게 뭐요? 예 신문물이에요? 돈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도네 따다 도네가 뭐예요? 도네이 아 도네이션 첫 도네 영광 회원님 감사합니다. <웃음> 아 진짜 어머 어! 곽수인님 돈에다 돈에 어우 돈 없어 아니 야. 그게 아니라 곽수인님 돈에다 돈에 이게 왜 이렇게 <웃음> 웃기지? <웃음> 어우 감사합니다 아 이거 되게 뭐, 재밌다 <웃음> <웃음> 아니 뭔가 되게 게임 같고 재밌는데요? 어머 12,000원 돈에 테스트 투 김현철님 감사 합 <웃음> 돈에 테스트 투왜 이렇게 많이 <웃음> 아니 테스트 지금 다 테스트 중이신거죠? 어 뽀얀님 감사합니다 <웃음> 아 조영우님 마르시님 2만원 감사드립니다 언니 보려고 조영우님 콘서트 가서 언니 신곡 라이브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몰랐던 조영우님의 좋은 노래를 아직은 없어지고 있어 자꾸 네 조영우님의 첫 도네로 시작으로 많은 분들이 도네를, 도네를. 이거 원래 도네라고 부르는 거야? 계약 아, 갖더라고요. 아, 그래. 도네이션에서 도네라고 아, 그런 같아요. 그래서 도네를 하셔서 제가 지금 왜, 너무나도 지금 약간 어안이 벙벙해요. 먹방 가나요? 디기수 님, 조영우 님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얼마 전에 콘서트 너무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맞추고. 누나 팬데 와 주셔 가지고. 그 그러니까 무대 하시고 바로 빠지셔 가지고 음. 그날 끝나고 누나랑 저희가 대화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무대에서 이렇게 멘트하다가 아, 그래요? 부목해요. 저 오랜만에 부목하고 싶어요. 부목합시다. 이렇게 먹어야 맛있는 사 와구하고 이렇게 좀 면을 이렇게 많이 잡고 먹어야지 맛있는 사람. 음. 주세요! 어우, 단무지 왜 이렇게 맛있니? 어우, 단무지가 왜 이렇게 맛있나? 영문 not sure if you're a person who's a person 사 h o s a 빠진 지는 사실 오래됐는데 이번에 또 느꼈어요 s 는 제주다 s o s 제주 e r s a p e a r s s a e r a p e a r 아저 사실 얼마 전에 연기도 했는데 혹시 연플리 보신 분 계실까? 요 <웃음> 이게 대박! 음... 아 하지 마 조용해! <웃음> 나는 오그라들어서 못 보겠는데 사랑에도 연습이 필요하죠? 이건 내 대사인데요? <웃음> 아 이렇게 오그라들 어요 사랑에도 연습이 필요하죠? <웃음> 아니 연기 천재 김재아 오처원 감사합니다! 특검 예전에 사실. 20살 때 솔로 가서 준비하고 있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 컨셉이 양파씨 같은 그런 어떠한 약간 그때 양파씨가 처음으로 막 R&B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 느낌의 r b 에장난시까지 같이 톡톡 튀는 약간 좀 엉뚱한 연기하는 그런 컨셉을 잡고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했었는데 회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 가수로 포기하려고 했었었는데 하여튼 뭐 이거는 뭐별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왜 했지? 아시트콤 얘기하다가 언니 진짜 포기 안해서 고마워요 네 진짜 저도 저 자신한테 되게 대견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많았고 진짜 거의 포기너 그냥 포기해 이 정도로 막상황이안 따라줄 때가 사실 너무나도 많았었기 때문에 어, 14년차 동안 계속 해오면서도 그런 순간들이 없었던 게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래도 항상 그 끈에 붙잡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해주 제한테 너무 고마워 미쳤나봐요. <웃음> 언니 마인드가 너무 멋져서 더 사랑하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세상은 너무 급박하고 막 빠르게 돌아가고 막내 친구들 막 지금 다뭐 하고 있고 막. 근데 이런 거 나도 막 신경 쓰이, 쓰였던 때가 있거든. 근데 신경 쓰면 뭐 하냐? 그때는 막 너무 그냥 나를 갉아먹는 일인 것을 괴롭기만 하고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나를 딱. 딱! 들여다보고 나한테만 집중하니까 어머어머 세상이 너무 행복한거 알죠? 지금도 어쨌든 이러한 어떠한 이런 지금 기회가 온 것도 내가 너무나도 원했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에서 커피 내려요? 커피 내려요? 커피 나도! 나도 한잔만 주시면 안될까요? 감사합니다! <웃음> 놀랐죠? 아니 커피가 갑자기 너무 먹고 싶었는데 감동 겜 개웃겨 아 여러분. 아 그랬습니까? 커피가 깼대 감동을 커피가 내가 내 감동 멘트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얘기할게요 막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라던가 막 너무 상황이 나를 막 올감해 이거는 도저히 이거 아 이거는 도저히 내가 하, 못 버티겠다. 근 이거 나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동안 나한테 집중 못했구나라는 게 너무 알게 되면서 아 지금 감독 얘기 하고 있었는데 너 때문에 시키가 웬 말이냐? 왜 그래? 왜 시키 <웃음> <식혜 웃음> 왜 가졌어? <웃음> <죄송해요>. 아나 <웃음> 진짜 감독 얘기 하고 있었는데 말씀이었어요. 아 그래서 아나안 해. <웃음> 계속해 계속해 계속해. <웃음> 아 아나 진짜 집중하고 있었는데. 아 오늘 진짜 형우 씨가 너무 적체 적소에 아, 나를 우 우스, 그냥 <웃음> 눈물이 날라고 하면 커피 내리시고 <웃음> 눈물이 날라고 하면 시혜를 가져오시고. 예 네, 여러분들 재밌었죠 형우 씨 때문에. <웃음> 커버 제가 하나 더 찍어드리기. 아 진짜. <웃음> <웃음> 커버 진짜 찍어주는 거야? 네 찍어드릴게 아나또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레이디 가가의 스타 이즈 i 에 나왔던 노래 있잖아요 아샬로그 영화에 제가 되게 좀 이입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어디 찍을 때도 마땅치 않고 녹음할 때도 마땅치 여기서, 않고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웃음> 또 부탁하기 <웃음> 미안하고 여기서 세요 여기서 <웃음> 여러분 같이 여러분 같이 <웃음> 사실 음 지금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어. 굉장히 저는 제아 월드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 알려드리고 싶고요. 뭔가 그냥 이거를 만들고 싶었어. 내 놀이터. 오 이거 너무 좋다. 오늘 제목도 제아 노, 제아랑 놀자였잖아요. 나의 놀이터를 만들고 싶었어. 어떠한 약간 숨구멍 제아의 놀이터 숨구멍 노래 내주세요. <웃음> 아, 제아의 놀이터. <웃음> <에이>, 숨고봐 <숨구마>. 고봐 나도, <웃음> 나도 숨쉬고 싶어 예! Yeah. 아 오늘 정말 정말 정말 너무 감사드렸고요 음, 어찌됐건 다음에도 할 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만 물러가겠어요 좋은 사우나 녹음실 감사합니다 형님.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 언니 너무 보고 싶을 거 같아 사랑합니다 <웃음> 가비야 안녕 <웃음> <웃음> <웃음> 곧또 봐요